이제 시즌2잖아요 사실 예, 예, 예. 약간 분위기가 지금 싹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뭐라 이거 원이랑은 <웃음> 좀 다른 느낌인데 잘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저희가 잘 해봐야죠 이거 안 그러면 또 새로운 거 만들어야죠 오늘 저희를 네. 찾아주신 이 착한 기업 가뚜기가뚜기가 가뚜기. 가뚜기, 오뚜기, 오뚜기. 오기 하면 약간 믿고 먹는 소비자분들의 아, 호감도가 굉장히 높죠 네. 그리고 또이 갓뚜기가 저희랑 또이큰 인연이, 인연이, 인연이 있지않습니까 시험 잘봐 코코코. 맛있게 코코코. 제품을 좀 볼까요? 제품 네. 봐봐요이 진라면이 오뚜기의 대표적인 그렇죠. 라면 브랜드잖아요 파란색이 진라면 순한 맛의 약간 맞아. 상징적인 아, 색이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아, 막상 아, 먹으면 그치. 또 그렇게 순하지 어, 적당해요 적당해요 있어요? 어, 이거 먹으면 음. 땀나요 음. 좀 매워요. 좀 누워 있어도 되나요? <웃음> 저는 이거를 군대에서 처음 먹어봤거든요. 아, 진짜 맛있죠. 진짜 무슨 한 36시간 국물 끓인 것 같지? 마치 이현봉 셰프님이 직접 네, 끓어.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아, 예. 셰프님 아, 또 예. 따로 또 짬뽕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아그러 그런... 고든 냄 램지가 마치. 네. 고든 아, 고든 램지가. 고든 냄지가 아, 중식도 네. 해요. 매운 라면 잡기 그쵸. 위해 열라면. 야 열라면, 열라면 지금 또 열나거든요. 광고 노재 씨가 하고 계시잖아요. 노재 아, 아, 어, 아, 씨가 하고 계세요. 이제 예.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아, 그그 레이 레이 예. 예. 광고 모델 제안을 한다면 어떤 아티스트? 예. 저희 어. 뭐 인연이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음. 우리는 아니라고요. 아, 우리 아니라고요. 우리 아니죠. 아니죠. 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로. 아뭐뭐이 정도 나쁘지 않잖아요 비주얼. 또 라면 좋아하니까. 라면 좋아하는데 손을 위에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런 뜻이 아니야. 남은 젓가락이잖아요 이상한 사람이네 그럼 이제 팀을 나눠서 국민들의 빅데이터를 모으러 가야 되는데 오늘은 누가 희생하실래요? 어디 뭐 희생이 네. 있습니다 요섭 씨가 오늘 폭탄 안고 가시죠 아니 폭탄이 누군데요? 폭탄이요? 네. 폭탄! 폭탄이 네. 이런 그 프레임들이 저에게 씌워지고 13년 동안 이런 프레임을 제가 <웃음> <웃음> 아니 오늘 그리고 코트가 무지하게 약간 동물증해서 약간 <웃음> 아니, 주먹 찌지 마! 랑처럼 시초가! 으아! 그러 우리 함께 찢어져서 한번 우리 시민분들이 오뚜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쉬운 네. 점이 있으면 네. 또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것 같아요. 네, 가서 뭐 우리, 우리 라면도 직접 끓여드리고 시민분들 만나 뵙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완판상사라고. 들어보셨죠? 정말 <웃음> 여수 <여수도가> 들어왔어요. <웃음>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되실까요? 자매와 음 자매시구나. 그러면 남편... 남편은 그냥 집에, 집에 있으라고 하고 집에서 남편분은 어떤 거 드시고? 음... 당동카레 네, 당동카레가 자취생한테도 최고고 네. 혼자 남은 네. 아버님들한테도 예. 최고의 음식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골라봐요. 네. 신나면! 신나면? 어? 진짜요? 어, 다행이다가 잘못 <웃음> 들었지? 저, 포 라면인가? 뭐, 야... 저궁 너무 궁금가지고 선생님 드시는 거 보고서 제가 편의점에... 너무 진지하시네요. 약간 자격지심이 있어요, <웃음> 이 친구가. <웃음> 이게 매운맛이죠? 예, 이게 매운맛이고 이제 저게, <웃음> 사부공탕 마시고. 어떠세요? 그거 좀 매우세요? <웃음> 그죠? 아직 안 드셨죠? <웃음> 네. 그러니까 조금만 있다 말씀이세요. <웃음> 약간 자격지심이 있어요, <웃음> 이 친구가. 이 친구는 면치기 이 있어. 면치기 가능하세요? <웃음> <웃음> 저요? 네. 아, 면치기 <웃음> 자격증이 있으시다고... <웃음> 네. 좀... 엄마 보여줘요? 어, 음 네. <웃음> 어? 어? 어? 어? 잘 치시네. 아잘 아, 치시네. 보 냅진 않아요. 지금 아기 먹여도 될 같아요. 아, 오, 아 어, 잘하네요. 면치기 <웃음> 잘 <보지세요>? 네. <웃음> 근데 딸만 셋이네요. 저 아들이에요. 나이가... 여섯 여섯 살, 여섯 아 3분 31자 여 안녕하세요 야 고기 굽고 계신데? 어 드세요 드세요 아, 드시면서 아, 일단, 일단, 드시면서 사실 또 고기 라면 맛있는데 아 라면 지금 필요해가지고 아. 진짜요? 네. 그럼 고기랑 바꾸실래요? 개소리하니까 개가 소리 들려야 하잖아, 그거? 미안해, 미안해. <웃음> 이 친구는 이름이 뭐예요? 루이야 루이. 아. 몇 세예요? 11세. 루이 11세. 평소에 라면 좋아하세요, 라면? 라면 많이 네. 먹죠 제일 좋아하는 라면, 이거, 이거 브랜드 말고. 감자라면. 개소리하니까 <웃음> 개가 소리 들려야 하잖아? 남자친구 있으세요? <웃음> 원래 이런 데는 민분들께두 분이 있었잖아다리를 이쪽 물가 쪽으로 잡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지가버리 어렸을 때뭐 미트볼 이런 거 3분, 3분 카레 3분 짜레가 제일 유명하더라고요 이건 좀 드셔보셨어요? 3분... 함박 스테이 어? 맞아요 어, 그런 것도 있을 거야 아마 많이 드셨어요? 컵라면은 아, 참깨라면 많이 먹었어요아 아. 시방에서 참깨라면 <웃음> 오 시방에서 햇반 어떻게 막뭐어디세요만약 드시면? 아, 야 아, 맛있겠다 기가 막히 강바람에 이렇게 익혀줘요또 아, 아, 면이 꼬들꼬들해지고 저 참깨라면 저거 소스 또 들어가 이게 또 들어가야 이게 별미거든 요 황미 증진 그렇죠 그쵸, 그쵸 맛만 보세요 그래, 맛만 그래, 보세요 그래, 뭐 그래. 앞접시 있어요 그래, 그래. 이거 이거 그릇 그래, 그래, <웃음> 이거 아 그거 그거 그릇 이기광에 끓인 참깨라면 어떤지 딱 좋아요 어떨 때좀 제일 먹고 싶으세요? 약간 그러니까 느낌이 공기가 조명. 약간 그렇죠. 공기와 이 분위기 컴퓨 오신 거예요? 네. 합격해도 될까요? 오뚜기의 첫 이미지가 좀 있을까요? 오뚜기는 대기업이죠 아, 네, 그런 대기업이죠 전 진심으로 진라면을 너무 좋아 아, 아, 아, 진짜 진짜 원하시는 라면. 거 있으시면 열라면 꾸아먹는건 되게 좋아데 컵라면은 처음이어서 아, 네네네 네. 아, 그러면 열라면 컵라면으로 컵라면 하나 이 이야, 런통이 굉장히 좋아아 그러게요, 네. 낯설하고 계시더라고요 <웃음> 네. <웃음> 씨 앉으세요. 뭐 저희는 <웃음> 이제 시민분들의 빅데이터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러면 아유, 아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네. 또한 잔씩 또주시면또감사하 드릴 있습니다. 아 여... 또 또. 예, 예 그래. 감사합니다. 아유, 아이고, 아이고 아유, 오, 또 좋은 자리에 또 아이 모르잖아요. 아이 리액션 좋네요. 과장. 잡아하고 뮤지컬 좋아. <tapes> <demographic Georgia> I'm 아... 에브리데이 아에브나쇼이아 다시 돌아와 줄래 아닌데? 거희이 라면이 다된것 같은데 일단 한번 좀 드셔보시죠 두개 들깨서 먹는 줄이거든요 <웃음> 아... 네. <웃음> 너무 맛있고 끓이는 것보다 조금 덜 맵게 요 매운 <웃음> 사람들도 약간 접근하기 네. 편할 네, 것 같다 매운 <웃음> 사람들도 아쉽지 않고 아 오동통면 그렇죠. 국물 마시고 바로 해장하시네 으아 예. <웃음> 이때까지 먹은 술이 국물로 깼고 아, 이야 노구이도 많이 먹었는데 그 차이점이 있을까요? 구리구리랑? 봉지 라면에는 아마 다시마가 두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와우 그래요? 야 오동통에는 다시마가 두개가 들어가 있다 아니 두개가들어 있다면 굉장한 경쟁력이거든요 야 이거 뭐 단가 맞는지 몰라요 두기는 대기업이죠 라면, 드리려고 라면 려시하 뭐 드려도 될까요? 뭐 인터뷰 안 하셔도 돼요. 아, 유 아, 아, 혹시 라면, 라면 드실래요? 라면. 괜찮으세요? 라면. 안녕하세요. 라면 드실래요? 이 촬영팀이세요? 아, 라면 원래? 라면 좋아해? 라면 아, 먹어. <웃음> 혹시 카레는 안 좋아해? 카레 안 좋아하는구나. 아. 음. 과자 먹을래, 과자? 과자? <웃음> 이거 과자야. 아, 고마워요. 네, 저 분들한테 한번 가볼까? 아. 커플 분이시고. 네. 네. 시면좀 괜찮으실까요, 혹시? 네. 라면, 라면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네. 누가 먼저 사귀자고 했어요? 저가요? 예뻐가지고 아, 오. 멋있다! 이야, 네. 그냥 예뻐서. 이, 이 친구가 확인했는데, 아. 이거를. 운동을... 아. 이렇게 긁었구나, 이렇게. 네, 마... 시민분들이 오뚜기 네. 라면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가, 리서치하고 있는. 데 가장 좋아하는 라면 라면? <웃음> 아니 굳이 그렇게 안하도 돼요 아 진짜로 <웃음> 죽기 전에 나 이거 하나만 먹어야겠다 라면 매운맛 오가는 아니죠 오가 아. 어떻게 죽어 아니죠? 오뚜기 냄새가 이나시 아, 아, 생일이 언제? 12월, 12월. 12월이요? 우리 12월 21일 뭐야? 뭐? 그러면 이거, 이거 야 이거 드려야 이거 증분해 가지고 먹으면 되겠다 네. 그때 반띵하세요 저기 나 네. 우리 또 소중한 추억 예. 미역국에 담아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일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완판상사 예. 많이 사랑해주고요 어떻게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진짜. 진짜 예쁜 사람 하세요 정말 저거 소개부터 외치고 시작하죠 국민들의 취향 진리뷰를 듣기 위해 모인 완판상사 원판. <웃음> 아, 이거 안돼요? 아, 아, 이거 안됩니까? 아, 이거 M사에서 아, 너무 유명했던 이렇게 걸 주세요. 아니, 아, 아니 이렇게 걸립판상사